네, 이 김정은 운명을 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이 바로 그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한반도 운명 대 예측. 김정은 북한 지도자 운명 대 예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에 여기가 이쪽에 지금 부터 2014년도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에 병든 사람을 지켜 준다. 이게 부모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도 그렇고 네. 수양엄마로 모시면 좋습니다. 아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양어머니로 네, 모셔면좋다 네. 어, 일반적으로 집, 국가 지도자지만 네. 사람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네. 나이도 그렇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둘이서 아너 나아들 해라. 음. 네, 엄마 하겠습니다. 네.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제 좀. 70년 동안 무언 때를 좀뭐 만들어 봐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 하는 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쓸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비를 안 오게 할수 있는 입장은 그건 없어요. 네. 방법은 없어요. 비를 어떻게 안 오게 합니까? 음흠. 비가 오니 우산을 써라. 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비를 피해라. 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습니까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하는 길뿐이다. 있지만 한번 네.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약속이 서로 약속만 되면 네. 북한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더몇 배로 갚을 수 있는 사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명령이라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네. 대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조금씩부터 작은 것부터. 한반도 신뢰 플러스라는게 그렇겠습니다. 네. 별거 아닌 거, 조그만 것부터 서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실선 되면, 어, 김정은이 하나 주면, 어, 박근혜는 10개 줍니다. 네. 또그 다음에 10개 받으면 또한 두세 개 줍니다. 네. 아 그러면 김정은, 아, 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100개 줍니다. 아하. 김정은은 우리가 보듬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만약에 네. 아파서 죽는다 손 치더라도. 네. 그럼 김정은이 두고 두고 북한이 없어집니까?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옵니다. 네. 그때는 대화도 안 돼요. 네. 기회가 왔을 때 네. 버스가 오면 타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회가 바로 2015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신년사에서 신년사 내용도 대화를 하자고 얘기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화를 하자 안 하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네. 그 시기가 바로 왔다는 거죠, 2015년 대화. 네. 그래서. 정상회담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 그렇게 가능하다고 예측하십니까? 그럼.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박근혜는 한반도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박을 가야죠. 저쪽에서는 대박이 되면은 자신들의 국가나 체제나 모든 것이 다 흡수돼서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잡혀 그래. 먹는 그 통일의 길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작은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이, 이 체자도 있습니다. 네. 홍콩 같은 것도 있고 본토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네. 북한 체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네. 경제는 통일하고. 할수 있는 대로. 그리고 국가 잘못 생각하면 이 70년 쌓아온 할아버지. 네. 에, 김일성이나. 김그김정일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아온 나라 통째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겁사라고 그랬는데 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태어나고 변들어서 죽고 네. 누구나 다 그거 피해갈 수 있는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법과 원칙 법과 원칙 하는데. 그 법도 변하고 원칙도 변합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미두수 법칙이라는 것은 음 지금 설명한 거는 김정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에, 김정은에게 제가 원하는 바라고 싶은 것은 네. 저도 이게 나오게 된 경위는. 네. 왜냐하면 뭐 연예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 같았으면 제가 안 나와서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네. 여기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예, 나라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이 네.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세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